안녕하세요 놀면서 배우는 놀배의 놀이 세상입니다 오늘은 1981년 출시 이후 누적 판매량 50억개라는 경이로운 성과를 달성한 농심 육개장사 발명과 김치사발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금액으로 살펴보면 농심 육개장사 발명과 김치사발면 한 품목만으로 지난해에만 총 124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여 전년도에 660억원에 비해 두배 가까운 성장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전체 라면 시장 규모가 2조원 안팎으로 횡보해온 것과 비교하면 매우 큰 폭의 성장세라고 할수 있는데 그만큼 국민들이 사발면을 좋아한다고 볼수 있겠죠. 특히 6개 장사 발면은 2011년 닐슨 코리아 기준 용기면 시장 1등에 오른 이래로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절대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군요 라면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신제품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40년 가까이 시장 1등 브랜드로 지난 10년간 계속 큰 폭으로 성장 했다는 것은 그만큼 독보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의미네요 이처럼 뜨거운 사랑을 받아온 농심 육개장사발면과 김치사발면은 지난 2020년말 기준으로 누적 판매량 50억개를 돌파했는데 전국민이 1인당 100개씩 먹은 셈이군요. 농심사발면의 인기는 최근 아웃도어 인구의 증가와 연관성이 높다고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캠핑 인구는 2019년 기준 약 600만 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10배가량 늘어났으며 최근에는 7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외 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난 가운데 농심사발면이 이들 사이에서 인기 제품으로 등극하며 자연스레 판매가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sns 이미지 빅데이터 조사 결과 야외 활동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라면은 농심 육개장과 김치 사발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농심은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와 함께 사진으로 일상 소비 패턴을 분석하는 스토코그래피 기법을 활용해서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SNS에 올라온 주요 라면 브랜드의 이미지 빅데이터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 야외 활동을 배경으로 한 사진의 비중이 가장 높은 라면은 농심사발면이라고 분석되었다고 합니다. SNS 이미지 빅데이터에 따르면 농심사발면이 야외 활동에서 인기가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간편함에 있었다고 하네요. 언제 어디서나 뜨거운 물만 있으면 손쉽게 조리해 먹을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또한 맵거나 자극적이지 않고 구수한 맛을 내고 있어 부담없이 가족이 함께 먹기 좋다는 목소리도 있었고 사발면과 국물에 김밥 등 다른 음식과 곁들여 먹기에 좋다는 평가도 많이 나왔군요. 여기서 구독자님들을 위해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사발면은 큰 컵과 작은 컵이 있는 것 아시죠? 그런데 둘중 어느 것이 맛이 더 좋을까요? 직접 실험한 결과 작은 것이 맛이 더 좋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 이유는 작은 컵이 더 오래 물의 온도를 유지함으로써 면과 스프에서 나오는 맛의 성분을 더잘 뽑아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큰 컵과 작은 컵에 물을 붓고 5분 후 온도를 측정해보니 큰 컵은 50.6도, 작은 컵은 59.3도로 나왔네요. 사발면이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지난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농심이 사발면을 처음 출시한 것은 1981년으로 당시 국내에는 용기면의 개념이 생소하던 시절이었다고 하네요. 농심은 일본에서 판매되던 컵 형태의 라면과 달리 차별화한 사발모양의 용기에 담은 사발면을 출시해 용기면의 대중화와 시장의 주목을 끌었다고 합니다. 이후 1982년 육개장사발면과 1986년 김치사발면을 선보이며 한국인이 좋아하는 국물 맛으로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용기면 시장의 강자로 우뚝 섰군요. 농심은 사발면이 용기면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와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는 특별한 제품답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비자들로부터 더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맛과 품질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할게요. 놀배의 놀이 세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항상 큰 성원을 보내주신 구독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